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눈꽃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 아름다운 설경이 있는 이번에 코비가와 함께 떠나 볼 곳은 바로 무주입니다 저는 무주에서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덕유산으로 먼저 떠나봤습니다 덕유산 설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에는 이 곤도라를 이용하시려면 무조건 예약이 필수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평일에 가니까 그나마 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경을 구경하시려면 아이젠을 꼭 필수로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아이젠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곤도라를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쉼터로 가시면 5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아이젠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덕유산 향적봉으로 출발했습니다 향적동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 부터 엄청난 상고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대략 3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올라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곳에서 10분만 올라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덕유산입니다 한라산 못지않게 저는 설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끝없는 상고들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정상에서 보는 덕유산의 모습은 정말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눈꽃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상에 올라왔을 때는 며칠 전에 왔던 눈이 꽤나 많이 녹아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덕유산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아니면 눈온 다음날 출발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출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덕유산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덕유산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덕유산에 눈이 지금 오고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꼭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향적봉을 지나서 중봉으로 출발했는데요.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해서 조금 더덕유산을 즐겨보았습니다. 중봉으로 가는 길은 향적봉까지 오는 길보다는 훨씬 더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저는 더 들더라고요. 그리고 초록초록한 길과 하얀색의 눈에 묘한 조화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.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향적봉에서 설경 구경을 끝내지 마시고 중봉까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눈이 확실히 많이 오고 난 다음날 가야지 중봉까지 가는 길도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중봉까지 도착해서 바라본 덕유산의 모습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유산을 찾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겨울에 여행갈 곳은 많이 없지만 이 겨울에만 볼수 있는 상고대 설경여행을덕유산으로 떠나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은 곤돌라를 타실 거면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오셔서 일찍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눈이 오고 난뒤그 다음날에 바로 출발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무주에 숨겨진 멋진 풍경이 있다그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봤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에도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있다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차량을 통해서 이 전망대 올라가는 길까지 수월하게 올 수가 있어서 정말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무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망대에서 보는 이 무주의 색다른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풀이 무성한 여름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니 여름에 무주에 찾아오신다면 꼭 한번 이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여행 가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 세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떠나고 싶게 만드는데요 이제 눈이 올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설경도 구경하고 겨울에 집안에서 조금 벗어나 이렇게 건강도 함께 챙기신다면 더 아름다운 설경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